상담을 하려고 하면, 그죠? 상담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올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아주 궁금하다, 그지 누구말따라 타로카드 갖고, 타로카드 안하놓고 인간의 운명도 다 풀어보고, 이거 완전히 사꾸라지도 하면 안 되는데. 자, 자, 예를 들면, 타로카드 한개 갖고, 내 지금 이 카드 능력 있다 했다면, 이거 갖고 내 운명이 큰다고,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되는 게 돼. 타로카드, 솔직히 말해서 타로카드 운세 상담하는 사람들은, 점도에 누구 말 따나, 무당들이 타로카드를, 이거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할 뿐이지, 타로카드 갖고 상담한다는 거는 100% 내그집 사기다, 그거. 내가 100%라고 강조하 이유는 뭐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사기다는 거다, 그거 이거는 단순한 도구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지금 먹었고, 니한 뽑아갖고, 내 이걸 하, 하고. 자, 그 말을, 네. 이 청기 누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텔레비에도 청기 누술을 하고 있다. 그제? 텔레비 작가들도 이제 좀 고쳐야 된다. 이 청기 누술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겠나? 천기기 누스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 하늘의 기운을 누스라지 마라. 그 하늘의 기운을 우주의 지휘의 힘을 인간이 알수 있겠나? 그래서 이 말은 누가 만들었냐 면 솔직히 말해서 사쿠라 점제이들이 만드는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말했는가? 내 말은 절내 말은 하나도 맞는 게 없으니까 너민데 이야기하면 내가 이 엉터리라는 것이 들통나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인데 알리면 안 된다는 소리다 이거 무슨 소리야겠지? 내말한 거는 100% 거짓말이니 니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 그러면 내가 들통 안날 거니까 그 소리다 이 말이야 그러면 텔레비에서 청기누술하는 간파들은 못가보모 테레비 프로 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 니가 알아듣지 마라. 이건 이런 말은, 어? 알아듣지 마라는 소리랑 마찬가지다. 이거 절대로 그게 아니지. 세상에, 하늘의 이치를, 하늘의 기운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노? 그죠? 그거 안다는 사람들은 그거 완전히 또라이지, 뭐. 하늘의 이치를 누가 알겠노? 그죠? 누구 말때나 뭐, 어디 가면 역학하게 되면, 니는 언제 죽는데, 사고. 그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 하늘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밖에 우리가 할 수는 안 되는 말이야, 사람은. 언제, 오늘 가갖고 지금 언제 사고 나갖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지? 이 복잡한데. 어, 비행기 타고 언제 뜰지도 모르는 방국에. 하늘에 그것 뜯을 지금뭐 한다고, 그러면 지나 잘하지. 말라고 점이질 하겠노. 지 카드 갖고, 이거 뽑아갖고, 지 운명 계속 잘할 것 같으면, 지는 잘하지. 누구말따나 부동산에서 텔 마케팅 해야 지 그치? 텔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갖고, 노후를 보장해서 투자를 해놔야 돈을 이만큼 본 그만큼 돈잘벌것 같으면 지는 하고 있지 말라고 놈인데 팔아먹겠노? 그렇게 그미친놈이 치나요? 그게, 그거나, 이 청년 시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학문은 절대 이런 거짓말을 해갖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너무 지금 사꾸라지, 그 예? 저래 가봐. 하, 뭐, 머리만 없다 해서 그렇지. 머리 스타일만 조금 다르다, 그지 우리는 머리 있는 스타일이고, 그거 가면 머리 없는 스타일이고, 그지 스타일만 조금 다르지. 그거 가서 운명이 뭐, 힘들어서 오면 운명이 뭡니까? 아니, 부처님이 정말 밥 주는 사람 있나?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절안 한다고 전부다 굶어 죽나? 그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지인데, 그제? 참, 이 절도, 우리나라 절이 절인 줄아십니까이 전부 다 신당을 다뺏들는 거요. 무속인들이 만들어 온 구축들을 한 절을 전부 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군사정거 때다 뺏은 거란 말이에요. 다 돌려줘야 돼. 지금 뭐, 누구말든 머리 스타일만 다르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고 있으면 안 된다, 이말이야 그, 처음부터 지금 신당이야. 저래 가서 부처님 있는데, 뭐, 뒤에 칠승각이 있고, 뭐, 산신각이 있고, 그거 미친 찌가 아니고, 그거. 처음부터 돌려줘야지. 다 뺏은 건 뭐. 그래나라고 저끼리 저거라 해갖고, 막사마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허구야, 허구. 막, 거짓말이야, 거짓말. 막, 이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앞으로 이게 올바로 갈는지안갈는지 이 진짜 불투명하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큰 강대국 속에 있어 가지고 이래 벌고 저래 벌 갖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 미래는 참 깜깜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담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뭔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상담을 할까요 그죠 물어 오는 사람 우리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한 음? 상담을 하기 위한 최소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아까 우리가 기본 조건을 했지만,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자, 우리가 하게 되면 운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겠는데, 사주팔자에 쓰야 뭐, 운명 빼놓으면좀시체가학문이 없어지 그는 거야. 아니? 그런데이 48조에서 운명이 뭔지도 모른데, 말이야. 그지 누구 말따라면 책에 뭐 운명이라 적었고, 누구 말 따나면 어느 모스님 내 옛날에 만났어. 12지 뭐 해갖고, 선임님갖가 그대갖고 저쪽에 뭐 첨부경 하는데 내가 만났어. 그날라고 옛날에 어떻게 되면 남대문 불타고 난 뒤에, 하, 남대문이 어떻고 천부경 한다고 온선님이지에 12지 해놔놓고 이제 공갈치갖고 막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막 이래. 그래 놓고, 천북이 불타고, 남대물이 불타고 나니까, 천북이그 뭐고, 국보 1호로 만들자 해서, 그 운동에 참여한그스님이라탁해고 네, 그랬어. 아이, 천북이 뭔지도 확실하지도 못하면서, 국보 1호는 무슨 국보 1호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스님이 하는 말이 뭔가 알아? 하, 응? 그 내용은 학자들이 풀고, 응? 막, 운동은 운동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한 말이 뭔가, 선이 미쳤다고 그러면 책 써가지고 산공을 치고 있나, 이 말이야. 운명이라고 뭐 해갖고, 이? 내가 그랬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운명이 뭐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까요? 운명은 운명이다. 이렇게 하고. 어, 다른 사람이 와갖고, 운명이 뭔데 뭐, 내, 내 운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내 운명이 뭐, 이하 하는데 사주팔짝 풀어뿐다, 그지? 뭐 토가 뭐 어떻고 뭐 금이 어떻고 많이 들었고 물이 있는 많고 뭐 이래 보면 곤란하잖아 운명을 물었는데 운명이 우리 사주팔자가 될 수는 없다 이 그제 자 그러면 이 운명이 는 우리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이거는 수리사주로서 푸는 거야 자 첫번째 수리사주에서는 운명한 이 숙명이라는 것도 있고 업장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인생의 짐이라는 짐과 빛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자, 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왔고, 어떻게 해야만이 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죠? 아니, 운명이 뭡니까? 운명은 운명이네. 이럴 뿐 곤란하잖아. 이것도 뭐 운명도 모르는데 뭐, 뭐가 알겠노? 그죠? 이 뒤에 거는 뭐 알겠나? 그죠?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런데 사람은 타고난 것이 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살아가면서 계속 바뀌는 것이 있어요. 올바른 길을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지? 똑같이 태어난 500명이 똑같은 길을 갈수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된 것은 이런 운세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운세 자 운세를 응?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운세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저번에 사주팔자에서는 60년을 한 평생으로 잡았다 그치? 그럼 옛날에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60대면 고래장 치따 그제 뒷방에 갖다 이뤄놓고 아들 들 아들 며느리들이 막 인감자 이고저집 뒷방에 이놓고 꼴방에 이나 놓고 어떻게 밥만 죽갖고살 때까지 우리 기다리지만 아 지금 한평생을 6 0이라는데 우리 선생님 지금 60살이 한평생이라고 치면 되겠나? 나는 벌써 꼴방에 갚아야 되는데 이 앉아 서갖고 어떻게 가의 하겠나?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한평생을 60으로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천북에는 원래 81세를 한평생으로 요한 그래서, 이런 평생 운이, 평생 운이 81세를 한평생으로 한 거야. 자, 제가 강의를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앉아갖고, 앉아가지고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집에 가라고. 좀 쉬라. 합니다. 언제 뭐, 누가 저승사자가 언제 이블로 올지도 모르는데, 앉아서 강의할 정도의 체력이라면, 이제 쉬는 게마다 강의하려고 돈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 갖고 읽는 선생. 그치? 책 갖고 맨날 들고 앉아갖고, 이 뭐, 글자만, 한자, 어른 한자만 적어가면서 읽는 선생. 그것도 집에 가, 책은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이거 말로 들어오는데. 귀찮게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책은 읽으면 되잖아. 아 집보다 머리 두한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치? 안 했을 뿐이지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사람도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이? 그러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앉아서 강의하는 선생은 집에 가야 되고 서서 강의 못할 사람은 집에 가야 되고 책 보고 읽어선생들은 전부 다 집에 가야 돼 ,이? 그리고 여기, 여기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오갖고 배우는 사람이 오갖고 이건 뭐 파문. 풀작하면 안 푸는 선생님도 전부다 집에 가야되면 그건 사회꾼 아이가. 아, 여기 온 사람들 풀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지, 그지?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렇까 아이가. 뒤로 가는 사람이. 내가 궁금하면 그렇올 거잖아. 그러면 니는 이야기, 미리 이야기 안 해갖고, 예약 안 해갖고, 이거 안 불러줬으니까 니는 상담 안 한다. 야, 씨, 그뭐 웃기는 소리야. 그러면 미리 보려주면 어디 가서 다 알아갖고 웃기가. 정보 탐색해갖고, 무슨 사회꾼들이 하는 짓이지. 오면 바로 풀어야지. 네, 그러면 뭐 역학 강의하는 선생님들 보면, 여기 가서 바로 푸는 선생님들 하나도 보면 줄알다안 푼다, 이 말이야. 왜? 여기서 배운 사람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니까, 지 풀면 전부 억터리려고놀지도 모르니까, 그지 책에 있는 것만 갖고 푸는 거야. 그런 사람도 집에 가야 안 되겠나?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군은 이렇게 한 평생이 81살이 한 평생. 그러나 그 이상 사는 거는 보나스 삽니다. 8 0일에는 완벽한 근거가 있어요. 이론과 근거. 그 이상에는, 그 나도 이제 한갑이 지나고 진갑이 됐는데, 그죠? 나도 진갑인데, 이제 지금부터 20년 동안 해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거 아주까지 강의할 힘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평생은 81살까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너무 길어서 안 되니까 우리는 9년 단위의 이 해운이라는 것이다. 자운을 이제 누구말도 하나 세운이라 할 수도 있겠지. 이큰운석에는큰거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운은 또 이렇게 인결되어 가면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하면 올해 당장 뭐가 우리가 질문하죠 그죠? 올해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년 연운을 푸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다음에 우리는 월운을 푸는 거예요. 월운. 이건 한달 운이다. 일운은 우리는 푸지 않는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푸지 않는다. 우리는 낮과 밤만 쓴다는 거죠. 낮. 지금 태어나보자 낮과 밤을 쓰는 이유가.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컴컴할 거라 말이야. 그지? 그럼 태어나면 낮에 태어나는 와 엄마 뱃속에는 컴컴하든 말아 밖에 나오니까 대기 발레 이렇게 될 거고. 밤에 태어나는어떡하 엄마 뱃속에서 컴컴하는데. 밖에 나와도 큼큼하구나. 이거는 느거다 이거는 어디 누구라도 다느낄거잖아 지구 어느 곳에서도 다느낄거 그제. 밤에 태어불빛 아, 그거는 얘를 자연의 이치는 아니잖아. 그거는 강제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자연에 따라서 밤에 태어난 아이는 아 엄마 배 속에서도 큼큼하니 밖에 나와도 큼큼하고 낮에 태어나는 어떻게 아 세상이 달라졌네 이렇게 될거네 그제. 그래서. 그러니까. 백야도 우리는 어둠이 있긴 해요. 완전히, 네. 완전히 백야인 나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출과 일몰을 따져갖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만큼 배우라고면 얼마나 배야 되겠어요? 자, 처음에, 어? 그, 육식 갑자기 온다고 한 1년 걸리고, 일주에 온다고 한 1년쯤 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한 5년은 배야 이거. 5년은 넘게 배야이 뭐, 대충이라도 뭐, 감을 잡을 거 아니, 그치? 근데 여러분은 숙제만 딱 하고 공부만 딱 하면 10초 만에 다 풀어 뿐다, 마. 평생을 싹다 풀어 뿐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쳐본 다. 10초. 그것도 완벽한 이론과 각 논리에 의해서 10초 만에 다 푸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좀 황당했죠. 지금 이야기 들으면 처음부다 황당할 거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공부하면 딱 10초만 하면 다 푼다는 거다 근데 이제 숙달 딱 되면 1 0초다 필요 없다 면 뭐. 사람 딱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몇 살이다 막 그것만 딱 하기만 운명수가 몇배이다 그것만 하면 벌써 다 아는 거야 어릴 때부터 살아온 것까지 막적다 안다 이말이자 세번째 우리는 인연법이다 사람은 아까 지게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지 혼자서 못 살아간다 혼자서 못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매번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없이는 또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시시각각으로다고오는 인연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인연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3대 인연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누구를 만날까 부모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부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얻는 이것이 우리 3대 인연이다. 이거는 3대 혈족 인연이에요. 혈족과 외부의 인연과는 다른 날이지. 그럼 예를 들어봤자, 혈족 간에 일어나는 일과, 혈족 간에 일어나는 일과, 외부에서 외부 인연과의 차이는 뭐가 이거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와 여기서 우리가 발생되는 문제는 다르겠죠. 다르니, 당연히 다르게 풀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풀면 어지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집 못간 아가씨들인데, 우리 주로 얘기하는 거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 십 년을 자화하는 게 아니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화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내가 신랑을 잘 만나면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공주가 되는 것이고. 사모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게 되면 식모가 되는 거야. 둘중 하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순간의 선택에 사모님이 되고, 식모가 되고, 중간치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이, 응, <목소리> 어, 그렇지. 같이 가면 그래 순간의 선택이 그렇대.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래 가지고 이 인연이 요렇게 됐는가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응? 이것을 못 품어 그것도 상당히 뭐, 백날이 보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내 혼자 살아갈 때는 내 운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부부가 딱 되게 되면 내 운만 가지고 는못 살아간다는 거야 남편 운과 여자분이 합쳐졌어야 이 운이 징계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합치고 풀수 없다면, 그건 맞죠? 흔일이잖아. 그제? 자, 이제 네 번째. 이것만 가지고 우리 상담한다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시지각각으로 우리가 물어오는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 단계별로 한 해보자. 단계별로 상담을 한 해보자. 아기가 손자가 하나 태어나갖고 할머니가 묻는 말은 뭘까? 이 아이는, 물어본다, 그제? 이 아이는 앞으로 무엇이 될 거?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상담을 해줘야 돼. 그죠 이것이 우리는 이 야기하는 미래 진로라는 거다. 이거는 직업이 아니야. 이. 미래 진로일 뿐이다. 이미. 야가 그 어떤 방법으로 이 타고난 특성 갖고 어떤 걸갖으면 좋겠노? 이거지고 그러면 조금 더 크면 어떻게 야 운동을 시킬까? 체조를 시킬까? 이런 걸막 묻겠지, 그제? 예능과 특히 이런 것도, 이, 어? 재능을, 이런 것을 물을 거라, 이 말이야. 엄마는 태권도 시키면 태권도로서 가겠나? 공부를 잘 하겠나? 아니면 춤을 추고 있는데, 그제? 춤을 계속 해도 되겠나? 말해야 되겠나? 이런거들또 중고등학교 가고 있으면 어떻게 야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이과를 가겠나? 문과를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게 했다, 그제? 자, 우리가 지금, 이런데 많이 보면, 이 할머니들이 빠져가지고, 이렇다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막 대학 찍어준다 해서 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학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탁 하게 되면, 이 점치는 사람이, 대학교 정문도 구경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이 점치가 주는 거야. 이? 그 수술만 할게 맞겠나? 우리는 안 되면 상담을 하려고 하면, 저, 종로학원이든, 대성학원이든, 노는 게 있잖아. 전국의 학과 성적 수운. 무슨 학과 있는 거. 이 책상에 딱 깔아놓고 상담해야 돼. 이것이 없다면, 그 상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누가 다 알겠노? 그지 깔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문턱이 안 들어간 사람은 진로 상담하려면 대학교 가서 뺑뺑 좀 돌아야 된다. 그지 데이터를 하더라도 좀 돌보고, 대학교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뭐, 상담을 해야지. 대학교도 모르는데, 대학 상담은 무슨 상담이고. 누구 말해 대학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 지금 일반 사람도,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어떤 대학이 있는지 이름도 생겨,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도 천지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무슨 진로 상담하든말이 근데 이래서 너무 심했나? 우리가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깽판이야 깽판. 이것만 갖고 우리 상담하면 상담이 되기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 막, 이거 짓는 거는 치워버리고, 이? 자, 우리도 뭐 태기를 뭐, 이렇게잖아. 하이거 뭐, 당장 뭐 오늘 태기를 해주는데 농지치고 갖고 태기를 안 해갖고 왔잖아, 그치? 또 태기를 하면 많아. 그 사람이 그냥 태기를 막 내가 이네 매를 며칠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택일스로 작성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사주 단자도 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겠잖아. 그제 세상에 뭐 택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얘는 매를 며칠이 좋겠다 해서고 이런 거저 수상놈들이 하는 상담이라 우리가 결혼 택일 같은 거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을 사돈 집에 보내주는 거야. 자저 어느 뭐 역학군에 가니까 매를 며칠이 좋더라. 야 미친놈 아이가 그 수상놈이 그런. 거. 사전 해갖고, 앞이면 캄하지 우리는 사주단자는 예의다, 예의. 그죠? 태길스와 사주단자는 다르겠지 하여튼, 뭐, 구경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니까. 깜깜하지, 내가. 태길스는 우리는 어떻게, 나를 찾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넣은 날짜를 빼갖고 주는 것이고, 그죠? 사주단자는 자기 사주를 다녀갖고 어? 누구 말도 옛날에는 학공도 날짜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게해갖고이 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결혼을 우리는 어떻게 누구 말때는 앉아갖고 참 범죄가 이거 선물 다 주고 결혼해줄래요? 누구 말내 아를 하나 낳줄래요 이렇게 해갖고 된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웃음> 이벤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돈 사돈인데 이거 차 정정하게 주는 거잖아. 요 그죠? 우리 아무리 그래도 너무 상놈짓 하면 안 돼. 세상이 바뀌다 하더라도 너무 상놈짓 하면 안 된다, 이게. 생각 해보면, 우리가 사돈 영감이 엄매나 우리가 부담스러운 집안 아닙니까? 그죠그럼뭐 우리가 참줄 때는 정중하게 주는 거야, 아니? 그리고 예의에 다 갖춰갖고 주고, 또 받을 때도 예의에 받쳐갖고 다막 그게 예의다, 이게. 그죠 살아가는 예의다. 너은말는 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요렇게 인사하면 좋지. 할아버지, 안녕! 이래 보면 되겠나, 손자가. 이게 예의다, 말이야, 그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가야되고. 자, 그러면, 이우리 조세 또는 궁합이다, 그죠 궁합이. 자, 우리가 사주 명리에서, 이에 궁합하게 되면, 우리 순생님은 궁합이 좋은, 좋다는 게 뜻이 뭘까? 아, 어, 진짜, 충이 없고, 뭐, 이거 사주가 뭐, 오행이 잘 골고루 갖춰준 거라 했지? 응. 음. 응. 뭐 음. <웃음> 그래, 그, 어떻게, 궁합이 좋으면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 그게 지금 잘먹고잘살는가아이 검은 머리가 흰 파프리가 되듯이 잘먹고잘 사는다, 그지 그러면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궁합, 궁합이 나쁘다가 니는 가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결혼한 사람 몇명 되겠나? 누구, 누구 하나 집에는 좋다고 했을 거까이가그지 뭐, 사도 집에서 했던, 우리 집에서 했던, 뭐, 다른 사이에 물었던, 누구 하나가 좋, 정말로 가면 이혼합니다. 전부 다, 모두 물은 사람이 전부 다 이혼합니다. 하면, 그, 결혼식에 했서사는 부모들 몇개 있겠노, 그죠? 그러면, 누구 하나가 계속 좋다. 이 집에서 좋다 하든지, 저 집에서 좋다 하든지, 너는 누구 육학자이가 그죠? 내쟁이라 했어요. 그 하지만, 육학자이가 좋다 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 근데 지금 이혼하는 일이 얼마고, 이 평균에만 막, 어마어마하다, 지금, 그죠? <웃음>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빡빡 우기는거는 뭐그 저희끼리 우기니까 어쩔 수 도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궁합 이거 이론 자체가 완전히 이거 엉터리에요 궁합은 이혼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매일 싸움, 싸움 한 번만 하면 깨지 부는 사람도 있는거 하면 매일 싸 하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그리고 어떻게 매일 매만 맞고 사는 사도 있고 잘 살고 필요한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이기고 오행이 들어가고 그게 논리가 되겠나 이거 논리가 안 되는 거야 궁합이론 그건 완전히 사꾸라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어디 뭐 나무가 들어있고 수가 들어있고 그러면 어, 나중에 나중에 <웃음> 이것도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야 돼 이. 그럼 이렇게 가다가 진로가 있으면 뭐, 결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좀 배필이 어떻고, 이것도 알아야 되까 이거. 내가 앞으로 다가올 인연이 남편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뭐, 누굴 떠나, 내 마누라는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지 이렇게 가다가 막, 사업, 사업할 때 진로는 또 다르겠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진로 살자면, 너는의사다해놔이 뭐. 여도 의사가이 문제 공부하고 어디, 어디 가겠노? 우리 또 장사할 때도 또 다르다, 진로가. 그제?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다이 정도는 알아야. 이것만 알아갖고 우리 될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인데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는데 하나의 이 카운셀러 하는 기초적인 거다. 이? 이거는 근본이다. 이거 가지고 상담하면, 이거 뭐, 뭐기는, 니 아프다, 뭐, 맞든지 틀리는데 아프다뭐 해놓으면 뭐하노? 이 아픈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그제? 아픈 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배워야 돼 그죠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면 이때까지 머리 좀한 10년 배웠으면 이거 뭐 하나도 모를 거네 그제 그럼 앞으로 한 100년 워야 된다 그제 100년 배워도 말똥 말똥 모른대 그런데 우리 이게다 필요 없다 우리 예절 되게 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개월만 바짝하면 다알아픈다 이거 사귤도 안 걸릴 수도 있겠다. 사고만 이거 딱 버리면 옛날에 잘못된 기억만 딱 버리게 되면 사귤도 안 걸릴 <웃음> 그래. 그래서 우리 잠깐만 쉬다 갑시다. 오분만 씻다.